내가 꿀미남이라서 아. <웃음> <웃음>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두이긴해 <웃음> 집에 가고 싶어 <웃음> <웃음> 그러면 심각한 코고리를 그 알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는 네. 어떤 방법이 필요하나요? 네. 자, 좀 전에 가벼운 코고리 이 정도면 그냥 간단한 기구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후를 고는 거를 인사하고 한다. 녹음을 해봤는데 그런 소리가 있다. 그러면 자그상태 이런 소리가 난 상태는 기도가 굉장히 협착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억지로 숨을 쉬는 거예요. 누가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기도를 넓혀 줘야 되거든요. 기도가 협착됐으니까 당연히 넓혀 주면 제대로 숨을 쉬겠죠. 네. 그래서 넓혀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는 동안에만 문제라고 했으니까 자는 동안에만 기도가 이렇게 협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또 개발해 가지고 또 히트 상품 말이에요. 궁금해요. 네. 그거는 어 그냥 뭐 제품을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협착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유지해줘야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수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상태를 파악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의료기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녹음해보고 녹음해보고 녹음해보고 녹음해보고 그런 심각한 소리가 있다면 우혜를 하셔도 음. 좋겠어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추라고 생각보다 아 그러면 코골이가 굉장히 심각한 임산부들은 코골이 네. 음, 녹음을 시켜서 네. 음, 안내, 이쪽으로 안내를 좀 해야겠네요 뭐 그러셔도 좋습니다 음. 어. <웃음>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들라 들라 들라 아, 한다